안녕하세요 전자일개미 입니다. 오늘은 블루스톤 돌 시공에 대해서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하루 전에 시공 세팅은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이렇게 보면은 먼저 시공하는 친구들이 이제 하는 시공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뒤따라 들어가면서 이제 시공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 중요한 거는 어, 시공을 할때먹줄을 살려서 시공하라고 이제 먼저 시공하는 친구들이 얘기를 해줬어요. 이제 수직이 잘 나와줘야 되니까 저는 이제 주변에 굴러다니는 나무자를 이용해서 세팅을 하고 라인을 살려가면서 시공을 해 갑니다. 나무자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어, 스톤 간격 줄눈이 일정해야 돼요. 그래서 양 옆에 먹줄이 그어져 있는 그 라인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그렇죠. 자 나무에 먼저 대고 그 다음에 가운데 스톤을 넣게 되면 줄눈 간격이 조절하기가 수월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줄눈 간격이 그냥 막 하게 되면 이제 가운데 지금 놓여지는 저 돌이 가운데가 넘어갈 수가 있어요 경계를 경계 부분이 그래서 일정하게 보려면 브릭 패턴으로 그러니까 계단 타기 시공으로 하면서 가운데 이제 저런 식으로 스톤을 내려놓으면서 줄눈을 나눠먹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공되어 있는 기준 스톤에 나무자를 대고 이제 라인 셋업을 하는 거죠. 자 보시면 제가 지금 발음을 하고 있는 어, 오른쪽으로 보면은 먼저 한 친구는 먹선을 가운데 패턴이 이제 먹고 들어간 상황이에요. 이게 보이죠? 이렇게 게이 되면 그거를 주의하면서 했어야 되는건데 어, 가운데에 놓는 그런 부리기 점점 밀려서 지금 저렇게 된 상황이죠 예. 그러나 저처럼 먹줄이 그어져 있는 상황에서 먼저 이렇게 세팅을 잡아주고 먹줄 라인을 이제 수직으로 잡아준 거예요. 그 다음에 줄눈 라인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 줄눈 라인은 음저 나무자가 해결을 해주고 해줄 거기 때문에 편하게 이제 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먹줄을 잡았죠. 그 줄눈 가격은 저 먹줄 사이에서 무조건 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벗어나면은. 다 건드려야 되는 거니까 저 기준점은 그대로 두고 이제 줄눈 라인을 맞추게 되면 저 나무자 끝에다가 살짝 얹어놓으면 줄눈 간격은 완벽하게 잘 맞게 되는 겁니다. 항상 기준점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이제 제 오른쪽에 시공되어 있는 거 보면은 저 가운데 라인을 맞춰지지가 않아서 조금 조금씩 밀려난 상태죠 먹줄이 딱 기준이 돼서 딱 끊어지면 좋은데 이 브릭 패턴이다 보니까 그게 선을 먹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기준이 애매해지는 상황에서 이제 자신도 모르게 시공을 하다 보면 저렇게 밀려나게 되는 거죠 근데 저처럼 나무자를 이용해서 더 이상 넘어가지 않게 그 안에서만 수정을 하게 된다면 틀어질 염려도 없고 매지 간격도 줄눈 라인 보면 일정하게 딱 맞아요 저렇게 안 맞는 거는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수정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위쪽 라인으로 보면은 일정하게 가운데 줄눈이 정확하게 잘 맞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패턴은 이렇게 시공을 하시는 게 편해요 저는 네, 실수할까봐서 이렇게 전화문을 이용해서 시공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네, 먹선 라인으로 먼저 기준을 딱 잡아주죠. 예, 네, 라인 줄눈이 일정해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어, 먼저 한 친구 그쪽을 수정을 다 해줬어요 자 해주고 그리고 다시 맞춰 가면서 했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옆에 기준이 없을 때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이제 수직선을 봐야 되는데 이 친구도 와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와서 보는 거예요. 확인을 하고 난 이렇게 한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나무를 이용하게 되면 먹선이 잡혀져 있는 그 상황에서 줄눈 간격을 매직을 빼고서 시공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그거를 감안해서 만약에 인위적으로 한다 그러면 레벨기를 이용해서 시공을 해야 되고 아니면은 저처럼 매직 간격을 빼고 자나무를 이용해서 수직 보고 그 다음에 수평을 재주고 바로 이제 시공을 하면서 줄눈 간격을 맞추면 그 안에서만 시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정하기도 편하고 시공도 훨씬 더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뭐 어떻게 좀 이런 방법이 도움이 되실까 모르겠어요 <웃음>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번 연도에 구독자 1000명 꼭 하고 싶었는데, 힘들 것 같아요. <웃음> 네,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쭉 보실게요. 네, 저는 이런 식으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음, 틀어지는 거는 눈에 보이니까 잡아주고, 이거는 뭐 제가 생각해서 하는 방법이 아니고 어 제가 해외 유튜버 이제 타일 시공 영상을 많이 보는데 엘리트 타일이라고 있어요. 그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수평대를 놓고서 이렇게 시공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서 이제 흉내를 좀낸 거, 내본 것 뿐입니다. 예, 다른 건 없고 믹스도 해서 접착제도 직접 말아가면서 그렇게 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인거죠. 지금 예, 많이 무거워요. 마스크를 착용하는 거를 제가 눈에 강조하지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어디선가 이제, 시멘트 가루인데 막,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저렇게 많이 날리죠. 자, 범인은이 녀석입니다. 줄눈 시멘트. 자, 요 기계 엄청 좋아요. 매제 사장님이 100만원 넘게 주고 구입하신 건데, 아... 이 기계가 한 사람의 역할을 해줍니다. 엄청 편안하게 아, 역시 일은 공구가 다 해주는 것 같아요. 저 줄눈 갤려면 정말 힘들거든요.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이제 시공 이렇게 하면서 정리정돈도 잘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같이 온 친구가 혼자서 저렇게 하면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될수 있으면 같이 해주는 편입니다 예. 같이 힘들게 고생하고 저도 저런 이렇게 저도 고생한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게 생각이 나서 같이 합니다 자, 오늘은 블루스톤 시공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참고만 하시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